양치하셨나요? 아니요,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. <웃음> 먹도 이빨 닦아야 되는데. 이건 무슨 치약들이죠? 패키지가 환경에 나쁘지 않고, 또 성분도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러면은 양치를 한번 해볼까요? 어, 그다 근데 둘이다.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어떤 걸 사용하면 될까요? 요 마루 치약은 네. 저희가 집에서 같이 네. 하나씩 네. 가져가서 네. 쓰고 있잖아요. 네. 아로마티카 티트리 치약으로 아, 한번 해봅시다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네, 티트리가 뭐예요? 어, 티트리 약간 녹차 같은 거 아닌가요? 음, 알겠습니다. 허브류.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오 치약이 노란색이에요 어, 이게 노란색인 치약은 처음 보는 거 같아요 합성 첨가지에 이런 게안 들어가서 이런 색이 나는 거겠죠? 색소라든가 그런 것도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음. 저번에 고체 치약은 그때 제 평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<웃음> 맞아요 맞아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나서 근데 이것도 어떨지 좀 궁금해요 어, 매운 아 매운 걸요? 시작 하는데아 진짜 거품이 안, 너무 안 나는데요? 네. 근데 맛은 그 경고받았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? 그러니까 향기만 있는데 네. 맛이 없는 맛이 음. 안 느껴지는 느낌? 헹구고 겠습니다아 음. <웃음> 개운하네요 <웃음> 진작 이렇게 양치를 <연침을> 했어야 됐는데 <웃음>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아요 미리 얘기를 들었던 것도 있고 맛이 별로다 너무 맵지도 않고 저는 처음에 양치를 할때 거품이 잘안 나서 이게 어. 과연 잘 닦이는 건가 어. 궁금하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헹굴 때쯤 가서 보니까 거품도 제법 났고 이게 거품이 잘안 나는 게이두 네. 제품 다 화학적 합성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. 제가 알기로는 이 아로마티카 거는 또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이 요 아로마티카 이 제품은 비건 인증 받아서 음. 뭐 동물 실험도 안 했고 동물계 원료 네.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루치약은 어떤가요? 이 네, 마루치약도 뭐 동물 실험도 안 했고 동물 원료도 안 들어가 있기는 한데 아직 비건 인증 네. 단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두 제품 다 유해한 합성 보존제 같은 파라벤 같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요. 저는 조금 신기했던 게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성 제품들에 비해서 좀 맛이 떨어진다거나 향이 떨어진다거나 이러한 그런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루 치아로 써보고 되게 놀랐던 게 맛이 되게 괜찮아요. 오 맞아요. 음. 그냥 일반 치약처럼 네. 페퍼민트 향이 약간 음. 나면서. 뭐, 그럼 이 제품들 가격은 음.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? 아, 요 마루에프 치약은 5,900원이고 음. 요 티트리 밸런싱 치약은 7,000원인데 그렇죠. 아,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? 어, 맞아요 이 티트리 치약은 좀 특별한 게 있다고 하던데요? 아, 여기요거를 주문하시면은 그 상자에 보통 오잖아요. 아, 맞아요. 근데 상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. 취약하면은 보통 그 상자 네모난 상자가 아, 그쵸, 거의 그쵸. 시그니처잖아요. 상자도 없으니까 음. 뭐 쓸데없는 종이 쓰레기도 안 만들고 진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굳이 상자가 필요 없었구나 <웃음> 싶더라고요. 이게 플라스틱인데 아더이라서 재활용하기 힘들거든요. 지금 모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. 어뭐 바뀌었나요? 아그쵸 여기 거껍데기가 리뉴얼이 됐는데. 네. 또 마루에프 치약처럼 알루미늄으로 리뉴얼 됐다고 하더라고요. 플라스틱 아들보다 알루미늄이 재활용이 더잘 되니까 여러모로 좀 환경에 더 좋게 바뀌었네요. 뭐 다른 부분을 제외를 하고 한이 정도 부분만 보면은 <웃음> 어, 알루미늄이거든요. <미용. 웃음> 겉으로 보기에는 다 알루미늄처럼 보이지만 비밀이 네. 하나가 있습니다. 어뭐 다른 게 들어가 있나요? 여기 끝에 부분이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 이게 플라스틱이 들어간 거예요? 그렇죠, 그렇죠. 어. 알루미늄은 아무래도 이렇게 마찰이 네. 아무래도 마찰이 되면은 검은 가루가 나올 수 있다고 아,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이윗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고정을 하고. 분리배출을 할때 네. 윗부분을 싹 자르고 네. 또 요거는 또 뚜껑도 플라스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안에를 깨끗이 씻어서 알루미늄으로 분리배출 하고 아. 요 위에 그냥 뚜껑을 이렇게 따로 배출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아 그쵸 그쵸 아 그리고 이 마루치약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도 알루미늄인데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은 얘를 음. 녹여가지고 또 다른 걸또 만드는 그렇죠 아하. 그래서 이 알루미늄 치약 하나면은 플라스틱 15g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요. 저희 저번에 종이 용기 화장품 했던 것도 좀 이렇게 떠올려지기도 하고 맞아요, 맞아요. 그것도 이렇게 삭삭 잘라서 배출해야 되니까. 이렇게, 이렇게 잘랐으니까. 그렇죠.